안녕하세요! n i f 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오늘은 한복을 입는 날입니다. 아아 그러면 지금 바로 한복을 갈아입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와. 어, 제가 어. 한복을 입고 왔는데 어. 제가 이로 미키가 한복을 처음 입고 어. 는 거예요. 아, 한복. 맞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입는것 같아요. 어, 아, 10년? 미클링. 아, <웃음> <뭐로만> <정말> 홍보여 <마이> 네 나도 알았어요 <뭐로만 뭐로만> 주가... 이 촌탁 한복을 처음 입았는데 약간 느낌 좀신이했어 뭔가 잘 어울리긴, 그러니까 그래. 잘 어울리긴 그러니까 잘 어울려 처음에 어어, 그래. 내가 방송 때문에 못는데 뭔가 맞축 한복한복잘이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예정인데 이제 윷놀이와 공평 만들기. 와. 장기차기를. 와! 기차기를 자, 그럼 우리. 한 개씩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렛츠고! 자! 이렇게 윗놀이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도 처음 하시는 분이 있네. 그러면 제가 윗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 윗은 이렇게 좀내기가 있고, 이렇게 윗을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은. 이게 딱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가 되면 앞으로 한칸 밖에 못 가고 두 개가 되면 개여가지고 두칸 밖에 못 가고 이게 세 칸이면 또세칸 밖에 못 가는데 만약에 뒷배경이 이렇게 이게 4개가 네 있는데 다 하얀색이 됐어 다 하얀색이 되면 이게 유이돼 이렇게 한 번에 네 칸까지 가면서 또한 번에 더할 수가 있어 또한번더할 수가 있고 여기 만약에 다 이렇게 X자가 보이는 면이 가입됐다 그러면 이제 모가 돼가지고 또 여기 칸을 더. 한 칸에 더간 다음에 또한 번에 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뒤에 이 턴에는 뒤로 가는 표시가 있는데 뒤로 응.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요 사각등의 설명을 뽑을게요. 이렇게 다시 네. <웃음> 누구거예요 하나 둘셋 박성! 오! 또에도 붙었네요. 빨 어, 붙었네요. 제이크요. 오와! 룩시스 오! 오! 역시. 네. 우와. 완전 우와. 우와. 우리 우와. 우와. 우와. 우네 명이 있와 우와. 우와. 우와. 좋아 와 장훈아 한번더 했어. 아니야. 어, 아 얘를 갑시다. 아니 얘를 갑시걸걸걸 오케이. 이번엔 걸러오면돼걸러오면한번더걸 네. 네. 네. 네. 네. 절대 안납니다마 와이. 그세로아야 이거 가야? 가능해요. 앞으로 가자. 으하 오케이. 오. 오케이. o l 아, 이거 정말 아, 내용이 나 아, 자꾸 아, 왜 하는데 아, 혼돈을 잡아야 <웃음> <웃음> 아, 그 야, 하지직안잡아데 야, 너 이게 제 잡아줘. 야, 너 야, 유시랑. 유시랑 개. 유시랑, 개, 개, 개. 야, 너 아직 야, 너 아직 안 잡아줘. 야, 너시직시 야, 도가직 I h o p w I t 백도, e t I n o w I hope 다 o know. 다 자, 이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이렇뭐한번게이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뭐나오면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이렇 이렇게. 이렇이이게 이렇게. 이렇이스 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좀네명 있는 쪽이 좀 그래도 유리하니까. 네명 어, 중에서 제일 잘 참상, 제일 잘 참는 사람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을 조합산하고 아 그리고 세 명한테 대로세명 받는 걸로. 음음 좋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우 누구 먼저 할래? 잠대는 제현인데. 제 오케이. 나 어, 너무 나갔네. 시작. <웃음> 이렇게 와 가져왔습니다. 와 이거 네. 손도 씻고 네. 왔어.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반죽이랑 소를 준비했고요. 이게 되게 색깔이 다양한데 되게 게 단호박이고 체리 일반 그리고 쑥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이고 깻대. 그 체리 반죽이 진짜 처음 먹었어요. 사실 안에 뭐 이거 재료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도 모양을 하나도 그래. 괜찮다.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편을 섯개씩 한번 동편 만들어볼 때 그러면 기본 동편을 한 개씩 만들죠 그러면 진짜 딱 완전 정석 동편으로 하나만 만들어서 한개한 개. 누가 제일 예쁘게 만드는지 그도 아, 네. 아, 나머지 4개는 한한 6개 다. 나만들개 정도 아, 나머지. 오케이. 그안 네. 네. 네. 네. 네. 해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하얀색. 아나속 하얀색 느낌이 너무. 뭔가 청량. 뭔가. 오 하얀색 느낌이 대박이야 진짜. 거의 아이스크림. 와 진짜 느낌이. 플레이가. 클레이어 이거. 와. 뭐든지 음식 같은 경우는 겉피보다 속에 그 양이 많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게 많기 때문에 술렁 터지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거 <놀람> <놀람> 어, 이거 터질 것같아 원래 만두도 피가 얇은 게 <놀람> 맛있잖아 그 이거 터질 것 같은 거거 터질 듯이 만들어보자 진짜 맛있잖아 <놀람> 잠깐 맨날 와디는스가 아, 맨날 네, 이렇게 꼭꼭 해줘요 맨날 이렇게 푸 다시 어? <놀람> 어? 그거 귀여 원래 <놀람>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아축드려요형 근데 원래 송편은 터진 게더 맛있어요 흰색이랑 초록 이걸 섞었는데 되게 예쁘게 검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 좀 섞어도 되게 예쁠 것같아어 훨씬 편해! 응 어, 진짜 훨씬 편하고 내가 미리 롤킥 같지 않아? 음. 오 뭐야 <웃음> 느낌 나 오! 디에크좀잘 느낌 맞는데 오 뭐야 이 레버셀 너무 얇게, 하면 돼. 얇게, 너무 얇게, 얇게 하면은 그 너무 얇으면 너무 두껍게 하면은 맛이 완전 진짜 없애. 이거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니 그게 이게 아이 좋고 네? 아너왜 아 이렇게 안 되는지 선생님 잡아봐. 하하하하 아니 이게 너무 손가락이 늘어나서 아, 나, 나 오믈렛 감은 하러 왔어 오믈렛이 <웃음> <나>. <웃음> 이건 이제 반죽이 너무 물렁물렁 아니 근데 한장 형들한테 이렇게 잘하죠? 너무 재밌다 제이 자기야 못 들어도 너무 못생겨서 반지이 있지 않았어? 오! 뭐야? 야너 매전드도.. 다들 잘 만들었어 여기서, 오, 그기서 이렇게 신중하게, 그렇게잘 만들어서, 섬세하게. 뿜이 좀. 뿜이 좀 빨리 있죠. 이왜 이렇게. 오, 이거 진짜 예쁜데 저가 이렇게 풍편을다 만들어봤는데 한 명씩 이제 저희가 어떤, 어떻게 떤어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습니다 아, 일단 기본 풍선 기본으로 딱 만들고 그리고 한 개는 딤섬처럼 만들어봤고 한 개는 이제 반죽에 깨를 섞어서 만들고 그리고 그 반죽 안에 밤을 넣어서 이성이죠. 진짜로 음식요것죠 저는 전체적으로 다 음식처럼 만들려고 해요 있을 저는 게을해을 먹을, 먹을 수있 음식처럼 만들어요 저는 맛저만 한번보여줘짜 진짜, 또, 진짜, 대박이야. 대박인데. <웃음> 와, <웃음>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대박 진짜,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만들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저 진짜, 부드럽게 해봤는데 살짝 손만해가지좀이리버느낌나게도또 또 이런 색깔을 조금 호박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여무게는 조금 참외 모양 비슷해가지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난두처럼 만든 분이고 제가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주력이 많이 있는데 <웃음> 이거가 이제 전보 전보성이라고전보 전보 전보송 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이게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품맛과 행복감에. 서 아, 그래서 한입 따고 그쵸. 라우 뉴스 안야 그래서 디러시아. 디러시아.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마시는 그런 상상이고 음. 이거는 뭔가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햄버거를 뭐 생각하면서 마시고 아, 아, 그래서 아. 위에 이 깨도 오, 오, 깨 네. 있는 밑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빵 안에는 잠이 들어 있고 여기 팬티 안에는 깨가 여기 안에는 또 아래, 아래에도 밤이들어있습요 오, 저알이 인어 공주가 대 조개 같은 거 같은 거시켜봐고 이게 진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잘안들도 이건 수박 대면을 만들고 그랬, 그랬었고 그래서 여기 앞에 깨 같은 것도 같은 게 있는 길에도 그렇고 이거는 보수가 여기 입력을 시험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 <웃음> 의미가 없다 그냥 그냥 프리스타 a 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oodstar, f o 이렇게 성표도 만들고 했는데 혹시 일본이나 호주에는 그런 이렇게 일시 만들고 그런가 일본에서는 주소를 오본이나 선생님 가족들 모여서 서핑고박 아, 응. 친구 많이 하는 그런 요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걸 많이 해봤는데 정말 해서 되게 재미있었고 응, 다들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것도 처음인데 그래도 마무리도 잘 등장한 게처음요그 어떻게 해볼 우리가 이렇게이티나 팀이 일상적으로 나서첫 면접을 이가하셨 우와 멋진 연기. 다 같이 하면 되고, 나중에 생각이 많다고. 이렇게 일곱 명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좀생소기일한데도 너무 재밌 너무 재밌고. 아, 즐거운 추석. 즐거운 질축. 질축. 질축. 질축. 여러분 모두 질축합시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n i 이였습니다 안녕! 안녕.